반갑습니다 초원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밤입니다 부산이 조성으로 묶이고 난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이제 맞이하는 그런 토요일이네요 다들 저번주에는 많이 놀라셨죠? 부산이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그쵸? <웃음> 그랬는데요 어, 지금 정부 그 정책 발표된 걸 보고 제가 그저께 발표된 날 바로 유튜브를 하나를 업로드를 실시간으로 했었던 게 있었어요 어, 질문이 있으면 조금 답변도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도 조금 살펴보고 이렇게 하려고 뭐 실시간을 했었는데, 어, 채팅에, 어, 조정이 묶이다 보니까, 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이제 계신 그런 지역에 대한 뭐 질문들도 좀 있었고, 채팅으로 질문을 이제 받다 보니까, 어, 그렇게 하면서 답을 하다 보니, 아이고야 정말 제가 들어봐도 어 중립 유지에서는 조금 거리가 먼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도 막뭐 이렇게 한게 있고 어 그리고 너무 특정 지역에 제가 또 편중해서 그 질문에 답을 드리다 보니까 그건 그렇게 된 거였었어요 어 답을 드렸던 것도 있고 이래서 아이고 그냥 이 영상은 고마 비공개 돌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어저께 홀딱 비공개로 돌려 버렸거든요 근데 뭐 돌리기 전에 벌써 뭐 거의 한 6천 건에 육박하는 어 그런 조회수가 있었는데 었 그만큼 이제 부산이 어, 조정에 묶인걸 어, 뜨겁게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거죠 반응을 어, 그랬는데 어, 정말 객관적으로 부산이 조정이 묶인 이후에 과연 음,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게 큰 방향일까 그 틀에서 이제 놓고 보면 어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다주택 이라도 유리한게 아까처럼 그 그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거된 그 조합은 입주권이면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 후에 어 승계조합은 그게 굉장히 좀 유리한데 물론 이년 들고 있으면 양도세도 일반세율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또 단점이 이미 자금을 많이 들고 계셔야 돼요 어 2주택 이상이면 이주비 승계도 안 되고요 중도금 실행도 불투명해요. 1주택자까지는 앞에 집을 처분하고, 그리고 이제, 어, 50%, 10% 상환한 후에 50%까지는, 뭐, 계되고 하는 게 있는데, 물론 무주택자야, 이제, 소득이 너무 없거나, 이렇지만 않으면, 어, 웬만하면, 원래대로가 승계가 되긴 되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같은 조정에, 이제, 집이 있는데, 어, 그리고 또 조정 과에 이제, 뭐, 어떤 다른 물건을 샀다, 이러면, 같은 집과 집인 경우에는, 1년 안에, 이제, 이사하고 앞에 거 처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비과세 혜택 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선계조합원으로어 아직 철거 안된 집을 운이 좋게 만약에 뭐 사셨다 이럴 경우에는 어 1년 안에 앞에 집을 반드시 처분해야 취득세 추징이 안나오더라고요 완공 후에 입주해서 2년 안까지 1년이 지난 한참 후에 어 처분해서 비과세로 팔았다 그래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취득세는 어, 그냥, 중과 안된 주택 세율이 아니고, 추징 세율로 더 내셔야 됩니다. 8%대로. 그렇게 되니까, 그거 유의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예? 음, 그리고 오늘은, 어, 여기에, 이걸 잠깐 짚어드리려고요. 어, 얼마 전에, 어, 부산에, 그, 아직은 구역 지정이 안된 사전, 사전다당성 검토 신청이 들어가 있는 소정지역에, 이제 뭐, 구역에 계신 소행님 전화가 왔어요. 어, 소장님, 다가, 다가구를 다세대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를 네 세대로 바꿔놨는데 지금 진도는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곧 이제 1월이나 2월쯤에는 이 통지를 받는다 하는데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통지를 받는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거 다세대를 지금은 갑이라는 분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들고 계신 거예요. 1, 2, 3, 4, 집을. 그러면 이건 분양 자격을 네 개를 살리려고 다가구를 다 세대로 바꿔둔 거잖아요. 이걸 분양 자격이 다 유지되게 하려면 언제까지 이걸 사고 팔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꼭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도 만약에 아직 구역 지정되기 전 안에 어떤 그 구역에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A, B, 집두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빌라를. 한 채는 세를 놓고, 세를 받았고, 한 채는 실제 거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통지를 받아서, 어, 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이랬을 때, 하나 있는 요 집은 언제까지 팔면, 아무 이상 없이, 어, 조합은 요 자격을 유지하면서, 각각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는가, 그 기준이, 막연하게 알면 그게 또 헷갈리잖아요. 법조문을 딱 찾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39조에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법. 시행령이 아니고 법의 법 39조입니다. 법 39조에 뭐라고 돼있냐면 어, 정비사업의 조합원 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렇게 돼있죠. 요 아래에 해당될 때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대요. 그럼 요 아래에 해당이 안 되면 각각 가지고 있는 게다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그 중에 토지에 해당되는 자격을 이제 정리해놓은 거를 어, 잠깐 살펴보면요. 아, 아니, 토지가 아니고 아까 그거는 어, 건물이죠. 건물. 주택을 한 개가 여러 개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3번.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 설립인가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아까 갑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네 개를 가지고 있을 때 있죠. 조합 설립인가 후, 그러니까 권리 산, 조합 설립인가 후, 갑한 사람으로부터, 어, 토지 등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 A, B, C, D가 1, 2, 3, 4 집을 각각 소유하게 된때 원래는 다갑 소유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갑 소유이던 거를 갑 여기서 1, 2, 3, 4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럴 때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에 이렇게 넘어가면 한 명한테만 준대요. 한 명한테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조합 설립인가 후가 아니라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 전에 후가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 전에 각각각각다 거래를 해서 요 1, 2, 3, 4를 A, B, C, D로 언제까지야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요렇게 넘기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요거를 요렇게 넘기면 분양권이 있다는 뜻이네요. 그죠? 요 법조문을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법조문을 한 번쯤은 딱 이렇게 명시를 내가 알고 있으면 안 헷갈립니다. 오! 조합 설립 전에 사고 팔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어, 뜻이네요. 이렇게 어, 알면 간단한데 모르면 도대체 부역 지정 전에 다 팔아야 되나 아니면 뭐 조합 설립 인가되고 나서도 나중에 분양병영 신청하기 전까지만 팔면 되나 이러나 저러나 너무 헷갈리잖아요. 수합 설립 전까지 정리를 끝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가 있던 거는 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요 영상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올늘 연속해서 올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는 어, 과소토지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별도로 영상을 찍겠습니다. 같이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어, 이렇게 오늘 하나 마치고요. 어, 도움 되신다면 어, 구독을 눌러 놓으면 뜨는 정보를 바로 보시기가 좀 쉽습니다. 재개발을 공부를 하신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갖고 계신 어,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듣고 계세요 제 영상을 어, 그리고 해당 일을 하시다가 어, 소장님 구독자인데요 애청자인데요 이제 이러시면서 애매하고 헷갈리는 그런 것들은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럼 그 질문 답을 정리하면서 저는 또 말로만 답을 드리면 안되니까 또 이렇게 법조문도 찾고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하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더 공부가 되고 조금 더 깊이가 쌓이고 저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을 해 두신 분들이 또 아마 알람을 설정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가봐요 그래고 지난 아랫께는 제가 <웃음> 소정으로 묶였을 때 갑자기 그냥 바로 제가 실시간을 했거든요 전혀 예고 없이 그렇게 해도 뭐한200한두분 정도가 바로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거기서 채팅창에 질문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제가 그 구역에 대한 답 드리고 헷갈리는 세금도 조금 조금 함께 나누고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라이브로 강도 있는 답변들을 드리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아예 비공개 돌린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요 다음에 과수 토지에 대해서도 정리해가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